투명한 글자 흐르게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클릭합니다. 16대 9로 열겠습니다. 이미지 에셋에서 단색 배경, 검은색 배경 하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검은색 배경은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색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구를 추가하겠습니다. 투명한 글자가 흘러가네. 글자가 흰색이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바꾸어 주겠습니다 초록색으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서체는 되도록이면 두꺼운 글씨체를 선택해 주세요 두꺼운 글씨를 선택하고 글자 크기를 최대한 크게 저는 최대한 크게 하게, 하겠습니다 글자 크기를 맞추고 빨간 기준선을 앞으로 놓고 글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왼쪽에 열쇠 모양을 누르면 빨간 기준선을 중심으로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빨간 기준선을 뒤로 옮기고 플러스 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문구를 왼쪽으로 끌고 갑니다. 끝까지 안 보일 때까지 끌어다 놓고 플레이를 해봅니다. 네, 글자가 흘러가는데 조금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시간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한 10초 정도로 시간을 늘려주겠습니다. 다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글자가 조금 느려져서 눈에 잘 들어옵니다. 저장하기 눌러서 동영상으로 저장합니다.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 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추가합니다. 빨간 기준선을 앞으로 맞추고 레이어에서 미디어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저장한 영상을 클릭합니다. 화면의 전체에 맞추기 위해서 화면 분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를 선택하면 전체 화면에 가득 차게 화면이 맞추어집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글자가 흘러갑니다. 이거 보시니까 뭔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지 않으세요? 크로마키 크로마키를 적용하겠습니다. 크로마키 활성화시키면 글자가 뻥 뚫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글자색을 초록색으로 바꾼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플레이를 해봅니다. 글자 영상에 맞추어 위에 영상도 길이를 맞추어 주겠습니다. 한번더 플레이 해보고, 편집이 완료됐으면 저장하기 하고 동영상으로 저장하겠습니다. 크로마키 기능이 쓸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글자 보고서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별게 아니었습니다.